누구하고 있어? 어 갑시다 애들아 다같이 인사해줘 윤이랑 생일 축하해 잘 나와? 축하합니다 네. 축하축니다 <할> <pode sória> <그래서> 멜로디 이런 거가요왜 저러지? <웃음> 윤희가요, 학교 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요, 뭐라 할 말이 없어요. 앞으로도 꽃길만 걷길 바라며, 멜로차트 1위하는 날이 있을 거야. 맞아. <웃음> <웃음> 얘들아 너무 가식적이다, 너.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, <웃음> 이렇게 아니야. <계속> 라디오를 보는데 너무, 너무 설렜어. <웃음> 선생님. 네. 잘 나와요? <웃음> 어, 빨래졌어얼 <빨리>, 빨래졌어요. <빨리. 웃음> <웃음> <웃음>